안녕하세요. 어드밴텍 인베드 사업부 기술지원 팀장 김종욱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대면 교육 활동에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자사의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영상 교육 재료를 제작해서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향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 그리고 리드가 있는 고객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알리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어드벤텍이라는 회사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회사로서 작년 기준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드벤텍은 대만 본사 포함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사와 RMA 및 물리센터 그리고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 지사가 본사와 100% 지분으로 연결되어 개발, 생산, 양산, 품질 등 모든 지원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산업용 PC 업계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X86 플랫폼에 모니터링, 제어, 클라우드까지 접목시켜서 다양한 자체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과 퍼스트티어 등급의 서비스와 교류를 통한 직접 지원도 가능하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사의 경우 20년 기준 830억, 21년도 1000억을 목표로 어드벤텍 전세계 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파트너를 통해서 중부와 남부지역의 교차지원도 가능하며 다양한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다른 사업용 경쟁업체보다 인더스트리얼 제품 지원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품 변경이 없는 장기 공급과 로컬 RMA 서비스 그리고 업체별 맞춤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제품 문제는 물론 개발 문제까지 본사의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리소스를 활용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우에 따라서 본사 개발 인력과 고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 해결하는 방식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Sumal Detection Solution입니다. 자사에서는 x 8일 시스템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중 코로나바이러스가 생활에 침투한 이후 대부분의 사이트마다 설치 운영되는 방문자의 발열 감지를 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크게 사용자 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과 방문자 열 감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화면과 같이 일대다수 기반의 Sumal Screening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방문자의 열감지 기술 이론는 IR 대역의 신호의 반사 입력을 그레이 값으로 변환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온도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카메라의 해상도와 화각 그리고 외국의 정도에 따른 온도 편차가 존재하며 설정을 통해서 각 사이트에 맞는 설정을 해야만 정확도와 에러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과 관련한 부분은 카메라 설정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 30명의 온도가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나 실제 카메라의 화각을 고려할 때 최대 15명 정도가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 온도가 측정되는데 0.5초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방문자 열 감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외부 조명 위치에 따른 별도의 사이트별 설정이 필요하며 실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오퍼레이터가 배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사의 솔루션은 알람이나 메시지 기능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오퍼레이터 없이 모든 현황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저장하며 고열자 발생시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방문자가 서있어야 할 지점을 표시해서 가이드를 해주면 정확도를 높이고 에러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감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연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카메라는 3mm, 6mm 두 종의 카메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종의 카메라는 이용 거리상의 차이가 있으며 3mm는 0.8m에서 1.5m, 6mm 카메라는 1.5m에서 3m의 사용거리를 가지며 최근 시장에서는 거리가 먼 6mm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설치 높이는 1.5m 이상인 성인키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1.7m 정도의 높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블랙바디를 설치해서 온도 정확도를 높이는 부가적 장치로 사용 중이며 6 m m 카메라 기준 블랙바디는 카메라와 2m 이내에 위치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카메라에 IP 및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만 하고 만약 공용망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면 원격 접속을 통해서 카메라와 연관된 문제는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단에는 서말 스크리닝 매니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 대의 카메라까지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카메라와 블랙바디의 사양입니다. 블랙바디의 경우 그레이 값의 절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 중이며 사용치 않고 카메라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도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온도 측정 이외에도 얼굴 인식이나 카메라 자체의 알람이나 빛을 만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온도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로 추측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특히 마스크를 쓰는 환경에 따른 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내부의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서 마스크 환경의 오차를 줄이는 작업은 지속 진행되고 있고 카메라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시스템의 설치에 제한 사항입니다. 먼저 IR 대역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환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주변에 히터 같은 발열 소스가 있는 경우 왜곡이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화각 내에 있는 조명이 카메라의 민감도를 변화시켜 온도의 왜곡이 발생됩니다. 카메라 설정을 통해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각대나 다양한 고정장치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위치 불안정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온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레이각 기준 보완을 위한 블랙바드를 사용할 경우 온도의 정확도가 개선이 되며 카메라의 동작거리 및 화각을 고려해서 동작거리 이내로 카메라와 블랙바디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방문자의 온도를 측정하는 인식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켜면 온도 보정을 위해 30분 정도의 안정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30분 전에 먼저 카메라를 구동을 시작해야 되고 안정화 시간 후 실제 방문자의 온도를 측정해야만 합니다. 카메라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의 제일 초기 단계로 카메라의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설정을 하여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언급된 사이트에는 스펙과 펌웨어 그리고 유저 매뉴얼등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된 카메라의 IP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모든 카메라 관련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카메라에 접속 후 설정 화면의 예시입니다. 실제 성능과 연관되어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거리정보입니다.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거리 설정을 할수 있으며 거리 정보 변경을 위해서 라이브로 인식 범위를 확인하면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발열자 현황 및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원본 이미지 저장을 체크해놨습니다. 각 방문자의 이미지는 내부에 저장이 되며 이 기능을 통해서 오인식된 사용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카메라 내부의 펌웨어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Face Detection 파라메트는 얼굴 인식과 방문자 온도 감지를 위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파라메트입니다. PPL Distance의 경우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서 방문자의 얼굴이 캡쳐되는 위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사이트마다 초기 설정의 표준 PPL 거리를 측정하여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면 오동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치 때 일반적인 사람의 프필 거리를 최적화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마스크의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되며 검정색일 경우 프필의 정확도가 검정 마스크이나 온도 정확성에 큰 영향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리프트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폼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민감도 값은 최근 값을 3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화각 내 조명이 존재할 경우 실딩 영역을 설정하여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한계에 따라서 조명을 피할 수 없을 때 사전 설정 후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화각 내에 조명이 있을 경우 카메라 자체의 화이트 밸런스 등 전체 화면의 화질이 차이가 생겨 가급적 조명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장소와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건물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고 카메라의 설정에서도 마스크 관련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의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로테이션 앵글 설정도 5인식을 막을 수 있는 주요한 파라메터입니다. 방문자의 얼굴 각도가 다양하게 캡처될수 있는 환경에서는 각도 설정에 따라서 온도가 5인식 될수 있습니다. 특히 좌우 고개돌림의 정도가 중요한 설정값이며 0에서 100까지의 설정 범위 중에서 값이 높아질수록 고개돌림의 정도가 심한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고개 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치 방식에서 방문자가 특정 위치로 고정 가이드할 수 있다면 온도 측정에 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카메라의 화각으로 인한 상하 각도의 연관성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알람 기능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메일이나 소리 그리고 LED 등으로 고열 발열자의 발생 유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사 소프트웨어인 인펙션 프리벤션 cms 설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사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 진행 후 로그인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기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입하시면 4개의 메인 메뉴가 보이며 어카운트와 패스워드를 변경하셔서 시스템 접근보안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서멀 스크린매니저를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팅 페이지를 선택하고 ip를 기입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키는 이벤트 모니터를 통해서 카피 후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한 기능으로 대시보드 서멀 스크리닝, 이벤트 인베스티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방문자의 총 현황과 추이, 수치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서멀 스크리닝은 리얼타임으로 현재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의 히스토리 그리고 고음 발열자의 정보가 각각 하단과 우측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선택된 이벤트에 따라서 캡처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용자별로 검색 및 체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임팩션 CMS의 초기 메뉴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알람에 대한 세부 설정도 가능합니다. 온도 인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카메라에서 나오는 음성 언어의 설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동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알람의 이벤트 타입을 설정하고 RESTful API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UR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유저의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드민스트레이터 권한과 일반 권한은 아니며 일반 유저 권한으로는 중요한 시스템 설정을 할 수가 없고 단지 모니터링 기능만 가능합니다. 방문자의 온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e 멀 스크리닝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스크리닝 매니저를 선택 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때의 화면 예시입니다. 스크리닝 매니저는 4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므로 좌측 상단과 같이 보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으며 4개의 채널을 모두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최근 방문자의 기록이 순차적으로 남겨지고 최대 90명까지 화면에서 바로 볼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DB 저장을 통해서 검색되거나 대시보드를 통해 통계로 남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고온 방문자의 기록 전체가 표시됩니다. 열감지 표현은 그레이 레벨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서멀 스크린매니저를 통해서 4개의 카메라에서 입력된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과 우측에 표시되는 사용자와 고온자 표시에는 카메라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고온자가 발생이 되면 오퍼레이터가 실제 고온 여부를 온도계로 재측정하는 방식을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도계로 재측정된 값으로 고온 발생자의 온도 정보를 화면과 같이 수정하여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인베스티게이션에서는 설정하고자 하는 시간과 채널을 설정하면 해당 이벤트와 매치되는 케이스가 모두 기록되고 이를 검색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각 박스에 표시된 뷰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대의 동작 화면이 표현됩니다. 가운데 메인 화면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영상의 앞뒤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클릭해서 추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시보드는 해당 날짜를 선택하면 총 사용자 및 설정된 기준 온도의 범위 밖에 사용자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표를 통해서 주간 단위의 정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Summer Detection Solution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표시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어드벤텍에서 제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메일 주시면 담당자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